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유, 제시 그거엔 오. 그거엔 오. 이 남자 멋있다. 이 남자를 알아. 아, ah, he's in the famous drama. I forgot the name. 그거 청국 청국계랑. 청국이 계랑. 아, oh, 멋있다. 어, 여기도 어, 있네요. 하나, 하나, 하나. 아, 만들면 재밌는데. 아, 어, 우리 만들어요. 제가 네, 만들어요. 직접 체험할 어, 거예요. 진짜요? 어, 여기예요. 자, 손잡이 잡고 손잡이 잡아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예. 예.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예. 이거만 되데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 쉬워요. 쉬워요. 아, 예. 네 타이코나 맞아요 이 네, 고나아이나 오, is m e l t i n 아 마법 가루 네. 들어가요. 어, 이건 뭐예요? 오, 소다. 어, 잘하고 있어요. 점점 커질 거예요. 지금 천천히 아니면 네, 요 네. A few moments l a t 오, 아나왔어요더 하세요. 더, 더 커질 거예요. 됐습니다. 네, 어, 예, 이쪽으로 오세요. 안 끝났어요. 어, 네. 카메라 가지고 오세요. 네. 네. 자, 이거 잡고, 눌러주세요. 살짝. 살살. 네. 예, 어, 자, 네. 올리시고. 올리시고. 자, 이번엔 세게 꾹. 꾹. 오케이, 올려주세요. 오, 한번 더. 한번더 네. 세게요. 네, 네. 됐어요. 어. 여기 잡고 빼주세요. 오, 우와, 어요와 <웃음> 잘했어요. <웃음> 와 어, 네. 식으면 돼요. 이게 말랑거려서 네. 조금 있어야 돼요. 잘했어요. 어? 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웃음> I feel like 재밌죠? e l 네, 재밌어. 네, 이거는 젊어 남자친구 받았수 있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남자친구랑 이거 두개 찍으면 못 헤어져요. 아. 영원히. 러브해야 돼요. 아. 이거 이거 해보실래요? 어 뭐예요? 이거 어. 이쑤시개로 네. 콕콕콕콕 아. 하는 거예요. Okay. 하나 이렇게. Okay. I'm gonna get a boyfriend you watch. 천천히 해야 돼요. 맞아. 어!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여기는 아직 돼요 여기, 아 잘하고 있어요 오. almost there 돼요 돼요 어 오. 오! 됐어요 I'm gonna get a boyfriend guys 오야 됐어요 이거는 그냥 패키지 이거 지가먹고 이거 패키지. 와! 해버렸습니다. 음. 어디 갔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웃음> <웃음> <잘> <웃음> <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 귀여워. 우야, Look at this. Romantic. 와, 기도 있어. 소세지도 있어 Mmm. t t e o k s o i 맛있어. u yeah. m This is really good. It tastes so much better than just eating this. It's so c o u It tastes like pumpkin, like dry pumpkin. Wow, this is so good. m wow. It tastes like tteok처럼, 근데 약간 h e t i t t a s t e s like rice cake, but then pumpkin flavored rice cake. i t 탁 so 파 o o d It's so good. It's so i i t i o d i I'm o e a y Oh, oh, beautiful. Wow, really b e a u t i Wow, a g a s i b e a u t 30,000 won. Sarah, 5 0 I'm checking if it's real. It's fake. <laughs> i a k e I'm d i s a p 심한 어 여자 아니야. i t 뭐야, 이게. 아, 타보자. 타도 <웃음> 돼. 내가 타도 돼. 타자. <웃음> 타도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오이동이 고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다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모모 Done. Don't t u t t r Ah!